오늘도 저는 렌탄톤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가 선물을 받은 술이 있어요 요거를 여자친구랑 같이 마시러 왔습니다 오늘 좀 여자친구랑 진정한 얘기도 좀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자친구를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잘 지내고 있다 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À, không nói trước em suy nghĩ trả lời bây giờ ông ba s ô b g em em trả lời em không suy nghĩ được sao t r i i ơi suy nghĩ chậm chậm không nhanh nhanh được anh nhau bây i ờ anh nhau g i 오늘은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셔야 하는 얘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트남에서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닌 업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지인분 소개로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여, 여자친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하나둘씩 물어보면서 저희의 관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준비 죠 어?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어, 언제 만났어요? 기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 우리가 2월에 달 만났나? 처음 만났네? 아이고 제가 지금 2월달에 만났으니까요 거의 3달째 지금 만나고 있어요 3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는 아직,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은 없고 한 번도 앵글이 안 했잖아요 음,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귀게 된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만나기 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다리가 아팠었어요 한번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많이 케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을 많이 받고 좋은 친구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궁따우를 저 혼자 좀머릿속에복잡해 갖고 궁따우를 가는 와중에 궁따우를 태워가면서 오토바이 뒤에서 응. 아, 오토바이 뒤에서 이렇게 안고 가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자친구를 음에 들어서 좀더 가까이 하게 됐고 어, 여자친구도 그로 인해 가까이 하게 됐는데 저희가 술자리를 한번 갖게 됐어요 정말 진지하게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많이 취했거든요 싸인게 다, 말해, 다 말해주고 괜찮아요 딱딱한 거에 <놀람> 그래 그그그 그 다음부터는 소주를 안 주고 있어요. 음, 진짜 소주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는 사귀게 됐고 현재까지 딱히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따이싸오기 하나, 잠깐 아니요 아니요 컴티 하나 컴 텅한 한컴퓨이자 <웃음> 여기 앞에 친구들도 되게 재밌게 지켜봐주고 있는데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고 있어요 다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여자친구는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소주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병도 못 마시고요 한병 한병 정도 마시면 아마 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맥주는 한. 2병까지는 마시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M 람비. 산란비. 아마이폰 판매 매장의 그 매니저로 있고요. 거기에 매니저 최고 매니저로 있습니다. 점장급이죠 거의 M 리자링. 빵이 뭐아 빵은 아은 이거 안 마셔? 맞아. 마셔야 돼. 맞아. 맞마셔아 맞아. 맞아. 같이 맞아. 맞아. 맞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음. 음. 음. 음. 음. 아, 제셔츠 음. 아, 음. 음. 제가 그때 흰색 셔츠를 입고 나갔거든요. 잘 입고 나갔습니다. 나름 성의를 보이고 나갔죠. 그래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 않은 데 옷을 조금 갖춰 입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매력을 얻게 한 모습을 여자친구가 잘봐준것 같고요. 저 역시도 여자친구에 대한 매력은 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베트남 사람들 중에 뭔가 좀 뭔가 저한테 바라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조력을 해줄 것 같고 하는 게 눈에 선하게 비춰져서첫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게됐고요 그러면은. Em... Em... em không biết nhiều về người h à n nhưng ừ. em nghe everybody talk người h à n con trai hàn quốc ừ. không tốt nhiều ừ. nhưng mà em cũng quan tâm người khác nói ừ. em suy nghĩ người k 다 알아요, 다.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처음 만날 때도 베트남 남성에 대해서. 또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썼는데 음, 저희는 좀 같이 들어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키나오 개 연수인이 에게도도 엠스인에게도 도엠도엠 아니 본자 요그 왜? 몰라요. 생활비 지급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도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를 만나려면 무조건 생활비 지급을 해야 된다. 비트 오빠 안처 DNA. 아,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아니고. 오빠 컴자띠 엠, 엠 c n t n t 오히려 돈을 줘요, 저. <웃음> <웃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왔을 때 여자친구를 없어여 분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냥 저희는 서로가 좋아서 만나고 서로가 좋아서 놀러가고 서로가 좋아서 돈을 쓰고 이런 개념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제가 안 사도 알아서 놀러 오더니 몇번 사와요 그러더니 점점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알아서 딱딱 사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내 사람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사소통 부분은요 제가 베트남어를 조금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여자친구랑의 대화는 조금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베트남 여성분들을 만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벽이 있어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대화는 영어나 베트남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어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본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 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숙하게 베트남 사람들이랑 알고 싶어 하신다면 베트남어는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10살 차이죠? 여자친구가 지금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아뭐 또? 30살입니다 3 아, 0살입아실로이방 아 자기가 자꾸 21살이라고 아까부터 아 됐어 저희에 대한 이제 세대 차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음악을 공유하고 서로 옷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베트남 여성분들이 성숙합니다 저도 정신연령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잘 맞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여자친구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세대차이는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À, tất cả con gái Việt Nam nhiều Nhưng mà con g i t h í h hôm a y yeah. Tại sao t h c h Hàn Quốc? Phim Hàn Quốc Romantic Con gái thích nhiều ô n g bà o p a không p h ả i Romantic À Anh yêu Oppa Romantic không có ô n o p a già rồi o p b a âu Nô dân o p a thích g ỡ n nhiều o p a thích giỡn nhiều Oppa thích giỡn nhiều Oppa thích giỡn nhiều 과연 여자친구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정도일까요? 사실은 여자친구랑은 한국어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그냥 하나 둘씩 알아가는게 이게 재미인 것 같아요 연애하실 때 누군가를 빨리 알게 되면 빨리 십사리 질리게 되잖아요 좀 천천히 알아가고 싶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기 싫고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조금 천천히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공개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좀 일단 잠재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도 제가 헛뜯지도안 하고 다닌다는 걸 떳떳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또두 번째 이유는 여자 친구가 피해를 입는 게좀 너무 싫었습니다. 구독자분들하고 만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자 친구가 뒤에 숨더라고요. 거기 멀리 도망가 있고 그런 모습에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여자 친구가 숨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죄진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세 번째 이유는 지실성입니다. 저도 여자친구한테 진실성으로 다가가고 싶었고요 또 여자친구도 저한테 믿어주는 만큼 어디서 촬영하나, 또 누구를 만나나, 다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쩔 때는 저희가 그 바를 같이 가요 그래서 손님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밥, 밥, 밥, 사, 아, 밥 사주려고 이렇게 막 해주고 주문해준다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주를 좀잘 하는 편이고, 아, 믿는다고. 네.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연애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는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초강수 위험수예요. 방송으로서 여자친구를 공개한다는 라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많은 고민도 하고, 여자친구랑 많이 얘기도 해보면서 가끔씩은 이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자친구랑 하는 컨텐츠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가끔씩 어, 놀러 가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가고 여자친구도 같이 촬영을 해주면서 제가 촬영하는 곳을 같이 와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저희는 이렇게 좀잘 만나고 있고요. 제가 컨텐츠 했던 것처럼 뭔가 계획을 해놓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서로 좋아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반인을 만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도 베트남어를 조금 배우시면, 서 베트남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 저처럼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사람니다 오빠 앞으로 을랑아하는사 오케이? 오하는사람아하는사